이끈달입니다. 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음왜 이런 걸 뭐냐면 여자들이 보는 여자들의 매력 포인트하고 남자가 보는 여자의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여자가 보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니까 남자들끼리 보는 매력하고 다르듯이 음. 남자들끼리는 자기네들이 그렇다잖아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이제 어제 쓰레기야 근데 여자들눈는 쓰레기로 안 보이잖아 어 근데 진짜 알고 보면 쓰레기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더잘 보고 여자는 여자가 더잘 보잖아요 그런데 그치 남자들이 그러면 나를 어디를 잘 볼까 어. 그쵸 나라고 다 천사겠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밝히기 껄끄러운 부분 갖다 굳이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그런거지 그러니까 이성들이 볼때 나가 내가 볼땐 내가 이런거에 마음을 뺏긴다고 싶을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성들이 어, 어, 나에게 어,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어느건지 이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뭘까요? 이거 1번. 나, 나의, 어디에 마음에 뺏길까? 그거 있잖아요. 마음을 뺏긴다오. 음. 대시를 해줘요. 대시해줘. 대시를 해줘요. 응. 음. 마음을 뺏겼으면 대시를 해야지. 응. 음. 춤만 추지 말고. 응. 음. 고기만 먹지 말고. 그치, 요거. 어디에 마음을 뺏길까요? 음. <웃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되게 깨끗이 뽑는데 난 이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뽑고 있어. <웃음> 그게, 이게 카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어. 나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걸게 묻혀 있으면, 음, 예. 음. 어디 봅시다. 예. 어. 어, 예. 이렇게 부르 나를 이렇게 불러요 카드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웃음> 죄송 너무 지저분하게 카드를 뽑고 있었어 <웃음> 아무튼 아, 자. 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웃음> 내가 아. 그래서 카드와 이게 섞고 이러는 거잘안 보여주는 거야 난좀 지저분해 <웃음> 아, 그럴 수 밖에 없어 아, 카드가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카드가 있거든 음. 이 카드도 눈이 마주치지만 남녀도 눈이 마주쳐야죠. 눈이 마주쳐야 하까 하던 말던 하지. 이성들이 날볼때 어, 홀리는 거 어디에 홀리냐. 여러분들의 그 음, 여유로움. 근데 여유가 음 여유의 종류가 많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 어떤 여유인지 모르잖아. 어, 어떤 음, 편안해 보이는 뭔가가 있대요. 응. 그, 그러니까 얼굴이나, 어떠한, 그, 그, 어떤 사람은 그렇아 같이 앉아있어도 조금 불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도 편안하게 앉아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 말고, 어, 여러분의 그런 편안함을, 가... 어, 그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서 그런 편안함이 이렇게 뿜어져, 뿜뿜, 응. 뿜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력을 느낀대요. 음, 그런 사람 있어. 이렇게 막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동이 조금 여유롭 여유로운 것 말고 그냥 행동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조급함이 없고 편안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 이성들이딱볼때 어, 처음 볼 때. 느끼는 여러분들의 그 매력이래요 그런데 조금 어, 그런데서 아저 여자한테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음. 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어, 그런 욕구가 생기고 음그 다음에 그이얘기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가 막 쭉쭉 쳐지고 막 늘어진다 그래야 되나? 쭉쭉 쳐지고 늘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소재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 소재가 다양하면서, 음, 그게 그, 그 소재가 다양하면서 어, 이게 막 깨방정 이런 게 아니라 여유롭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다가 막 침을 튀면서 침이 막 50m씩 날아가 막어 그러면서 막 신나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유로운가 그치 그딱딱 딱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그변곡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 소재를 갖다가 착착 돌려야 될때착 착 돌리는 그런 매력이 있대요. 어, 그런 것에 남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어, 소재가 좀 다양하대요. 뭐 치치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어, 저기 막 발랄한 어, 발랄한 거 어, 그렇게 하면서 약간 어, 그, 그 아줌마들 하는 얘기들 말고 어, 그런 얘기들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쵸? 새로운 어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얘기를 갖다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패턴이 그치 그좀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좀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이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 그게 뭔데? 그럼 그게 그 있지? 하면서 딱 얘기하면서 그 얘기의 방향을 갖다 그거 갖다 그냥 1부, 2부, 3부, 4부 쭉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주를 점프할 때에서는 아주 경쾌하게 차! 간주를 띄워주는 어 간주를 제거해주는 그런 센스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성들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한테서 매력을 너무너무 느낀대요 음, 매력을 너무너무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 조금 남다른 그 침착함, 침착함이 침착함 보여. 이거 다 겸비한 것 같은데? 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발랄함만 겸비해가지고 발랄함에 고삐가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근데 여러분은 발랄하면서도 곱비가 있다 자기 제어가 잘 된다 오, 오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뛰고 걷고 싶으면 걷고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자들을 음, 달려오게 만든대요 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오게 만든다는 거야 오 대단한 매력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비록 그런 거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할 때, 그, 아, 뭐, 어, 이 중요한디 하면서, 야, 가! 어, 못 먹어도 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어, 항상 이것이, 어,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을 잘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거요 가스밸브그 우리 집에서 나갈 때가스밸브 내가 가스렌지에 뭘 올려놓은게 없는지 그 다음에 에어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이런걸 갖다가 꼼꼼히 챙기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어,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어 그쵸 함부로 이렇게 막 툭툭 나가는 그런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남자들이 볼 때는 진짜 멋있죠 음. 왜냐하면 얘기에 운전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잖아요 비포장도로 든 포장도로 든 거기에 맞게 속도를 낼줄 알고 거기에 맞는 그쵸 상황 판단을 할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분 이게 그 그런 거 있어. 막, 사람, 그, 여러분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취해갖고 눈 풀려서 오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도 핸들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어, 그니까, 어, 막 뭐든지 오는데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걸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걸러냄에 있어서, 걸러냄에 있어서, 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거 갖다가 걸러내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걸러낼 때에도 그그 판단력을 잃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 신중하게 어, 고민을 해서 이걸 갖다가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 사람은 어, 괜, 그래도 속이 꽉찬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는 거죠 음. 그, 여러분들,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남자들이 그런 것 응, 같아. 고백해온 사람도 많고, 막, 무작, 무조, 무조건 사귀자고 막 달겨드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들 맘에는 안 들지. 마 어, 맘에는 안 들어요. 어, 매력은, 매력은 이렇게 쩔어. 근데 얼마나 좋아. 남자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남자들이 이렇게 막 다가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에서 어, 잡음 없이 슬기롭게 한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밀어 밀밀때 밀고 당길 땐 당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저 어, 여자는 음, 보통 시중에 있는 요즘에 그런 사람 말자면 또 된장녀, 어 된장녀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음. 어, 인기 많은데? 어? 인기 많은데 왜 혼자 있어요? 주변에, 그치,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 어떤 사람은, 어, 자기가, 저기, 막, 난 너만 보면 가슴이 떨려. 이렇게 로맨틱하게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저기, 막, 나, 날좀 데려가. 날좀 보쌈해줘. 라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 나 같이 어, 멋있는 남자를 갖다가 거절하는 건 너한테는 큰 음, 불행이라고 할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재수겨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 되게 많은데. 어 종류가 다양해 골라 먹는 맛이 있어. 어이고 좋으시겠어요. 이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음 외면하고 있지? 외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보류? 어, 나는 지금 휴가 중,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들 말고. 음. 나 나나나, 뭐, 너, 너 아니, 너 아니고, 뭐, 너, 뭐, 이거, 이런 거, 그 노래, 뭐더라? <웃음> 갑자기,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니까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응?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아, 뉴욕에서 사는 저로서는 심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 뉴욕엔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고를 만큼 음. 아, 누가 보면 진짜 너무 없이 살아 <웃음>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참 솔직히 남자한테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어. 저기 뭐 눈이 높으신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눈은 안높아요 눈 하나도 안높아 아니면 눈을 갖다 발바닥에 달고 다니는 애도 없어 음, 기대감이 없어요 암튼 쓸데없는 얘기 따라 치고 아니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거 뭐지 고백받기 일부 직전인데 음 입이 고백 받으신 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같애 점점 남자들의 레벨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 진짜 이 1번 카드의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남자 이게 여러분들이 안 고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응. 여러분이 바라는 남성상이 있는데 자꾸 기다리고 이제 그 섣불리 연애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 목표치에 돌아갈 때까지 아주 좋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여자들한테 눈 발바닥에 다달지 말라 그래. 어, 마음 뭐 어쩌고저쩌고 야 세월 지나면은요. 내 발등 내가 찍어 내라는 소리가 나와. 그 여섯, 그, 그 모성의 그 오지락,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안 알아준다니까? 어, 저기, 막, 환신하면환신적 된다는 얘기가 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될수 있다는 걸 갖다 명심해야 돼. 이분은, 어, 내가 여기서 초장에서도 그렇지만 너무나 잘한다. 진짜로. 이거 입에 발린 소리 안 해요. 핸들링을 너무 잘해요. 음 점점 나 1번 카드를 뽑은 이성들의 레벨이 조금씩조금씩 자금, 올라가고 있어. 음 그러니까 한 번에 누군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그쵸.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지켜보면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였고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대책 없이 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 파랑새야! 어, 파랑새야, 너랑 나랑은 운명인 것 같아. 나 너한테 꽂혔어. 나를 뽑아줘! 이런 애들은, 어, 미안해. 나 실은, 나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니까, 너 아니야? 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남자, 누구든 만날 생각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거, 이, 걸 갖다 밀어낸다는 거죠. 왜냐면은, 너 아니야? 꺼져. 야, 어디서 들이대? 야, 네 꼬라지를 봐. 가단키나에 이랬다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미지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아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관리를 하면서 거절을 한다라는 거지. 아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된다. 어 박수. 어 <웃음> 진짜로. 응, 이런 건 보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못했나 봐. 응. 아 진짜 이놈의 오지런. 응. 맞아요. 아직까지는 어,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한테 마음을 두고 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쵸 진지한 관계로 뭔가 뭐라 가긴 아갈 어,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게 사이즈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의 흐름은 당분간은 그렇죠 경쾌하고 가볍게 일단은 왜냐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못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어떻게 알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절절한 사랑이고 너 아니면 뭐서랑 I love y o 허니 뭐 달링 이래도 세월 지는 지나, 시간 지나봐 볼거다 봐봐 사람의 마음 변한다니까 결국은 상처를 입는 건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손해볼 게 없어 솔직히 응. 남자가 뭘 손해봐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1번 카드의 주인공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보여지고 음, 진짜 누군가가 올것 같아요. 진짜로 음 이거 조만간에 뭔가가 이, 여기는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여러분이 안 하는 것 같다. 어, 아직까지는 어. 왜냐하면 여러, 여러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왜더 두고 보는 이유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의 과거에 아픈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남자를 갖다가 온다고 해서 옳다구나 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왜냐면 과거의 경험에 쓰라린 경험이 한두 번은 있다라는 거야 최소 음. 최소 한두 번은 있기 때문에 쉽, 남자가 주변에 지금 아 지금 봐봐요 이, 이 내가 이 내가 일이 카드가 계속 섰잖아 여러분도 봐, 봐, 봐서 봐지만 여기 이렇게 인물 카드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많다는 거예요 어 인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걸로 봐가지고 는 여러분이 좀 몸매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 몸매 얼굴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남자가 많은 걸 보면 어 느낌이 그래요 아닌 사 만약에 어 몸매는 날씬하지 않아요만 얼굴 얼굴이 어 얼굴이 좀 남자들이 원하는 상이 아닌가 어 그리고 행동 자체가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음막 질질 질질 끌려다녀갖고 피곤한 스타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질질 질질 끌려와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호기심을 느끼지 못해 근데 여기는 질질질질 끌려오는 것도 없지 자기 의사를 갖다가 표현을 하, 한다 하더라도 그치 상대방을 갖다 짓밟으면서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읽갖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꼬이긴 꼬이지만 남자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대시한 사람도 많아요 다양해 정말로 정말로 다양한데 어 그리고 남자들이 레벨이 높다 어몸 쓰는 직업들은 아니에요 음, 다 사무직이나 영업직이어도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같아요. 막몸 뭐 쓰는 직업은 별로 없는 거 같아. 몸을 쓴다 해도, 그러,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뭐현장리을갔다뭐좀 이렇게 하 그런 몸 쓰는 건 있었어도 자기 그 직업 자체가 몸 쓰는 직업은 아닌 거 같아요. 남자들의 레벨도 있는데, 여기 괜찮은데. 음. 아, 근데 왜안 움직이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음. 과거의 아픈 기억이 쓰라린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이 1번 카드의 이런 노하우가 그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 음, 원래 이 사람의 그 본래 고유의 성격은 참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에요. 음,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인데, 이 후천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쵸. 약간 약간의 흑화된 거는 없지는 않아. 음, 약간의 흑화는 된건 없지 않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배신을 갖다가 당했거든. 음, 사랑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흑화된 있지 않은, 흑화된 느낌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기본 성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기본 성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오나해요. 오나 하고, 뭘,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못 지라고 이런 걸잘못 해. 음. 근데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못 해서 내가 피해를 많이 받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그, 그거 갖다가 핸들링을 하죠. 막 그냥 무식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하는데, 그게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음. 그리고 웃긴 게 여러분들이 싫다 그랬으면 아 그냥 그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해 주면 되는데 이 싫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어 승질을 내는 거지 어 간혹 승질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바쁘고 내가 지금 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직 교제를 하 누구를 만날 여력이 없으니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뭐 싸우자라고 드는 거지 막이제 싸울 탓에 어야선빵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다 그래야 되나.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뭔가에 홀려가고 올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을 까보면 그렇지. 그 성격들이 하나같이 뭔가 쎄다는, 쎄다는 점들이 있다는 거야. 음. 젠틀해 보여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어, 남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자기 말이 막 옳다고 나를 갖다가, 그치, 뇌를 시키려고 들거나,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따라오셔라는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이끄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감정 교류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음, 자기 일에만 지금 딱 자기 마음에만 이렇게 딱 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죠. 누군가를 갖다 사랑하고 싶고 간혹 개중에는 그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음.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음. 근데 그저 저기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실망감을 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뭔가는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 뭔가는 시작한 뭔가의 시작에 물꼬는 터진 게 아닌가? 음. 새로운 어, 시작인데 좀 어, 이게 이렇게 딱 보니까 영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뭔가를 시작할까 말까 어, 음, 그런 거는 있지만 음, 아직까지는 딱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 그렇지만 조만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 같아. 음, 일본 카드는. 조만간에 차 합의점을 찾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작이 된다 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 음, 빠른 속도로 된, 되지 않을까 싶고, 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어, 막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를 갖다가 변하게, 변하지 말아요. 음, 안 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밀어내고 그게 아니라 이 너무 상대방이 급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급하게 일이 진전될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한 거는 실수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못 보고 지나간 뭔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 문제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과란 뜻인가요? 일단은 확인해 봐야 알지 음,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거라면은 어 저기 막 저기 뭐야 가도 되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거라면은 그렇어 누군가하고는 어 뭔가가 이어진다. 이 여러분 대시하는 사람 많잖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음 그렇지만 어 뭔가 어를 어좀 알아봐라. 어 여러분 지금 그 리듬대로 가라. 이 사람이 막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기에 어 요동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음 요동하지 마라 뭔가가 그쵸 음 뭔가가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아님면좋다야 그렇게 습니까어 백퍼는 항상 있을 수 없어요 음 개중에 그런 게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타로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결혼 정년기들이 굉장히 많아 음, 지난 분도 많고 한번 갔다 오신 분도 많고 왜냐면 마음이 답답하거든 어디 갔다 말할 수도 없어 창피해 가지고 그렇나요 뒤통수 맞생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화소연을 음, 해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들어주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화소연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아이, 사람들이 딱 얼굴 편정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 하소연도.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거지.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있고, 중구난방이잖아. 물어보면. 여기 가서 좋아, 어, 당장 사겨. 근데 저쪽에 가서 사, 사, 사귀면 3대가 망해. 큰일 나. 어, 집안에 불이 나. 막 이러고, 또 저기 가서 하면은, 그 사람은 유부남이야. 유부남 아닌데, 응. 막, 막, 주, 말이 중구난방이야.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응. 제대로 된 없, 가이드라인이 없다란 거지 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왕좌왕 할수 있어요 어. 왕장 할수 있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너무, 이렇게, 너무 물건이 많아도 고르기가 힘들어. 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도대체 어느 색이냐, 모르겠다는 거지.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이쁜데, 도대체 나한테 맞는 색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음. 음, 너무, 에, 색깔, 에, 옷색은요, 어, 옷색은 너무 박지도, 어, 너무, 처지지도 않는 색깔을 입는 게 좋아요. 너무 닭한 어, 색깔은 오히려 그요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 너무 환한 색깔은 그 어, 원하지 않게 일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으니까, 옷, 옷은 중립적인 색깔을 갖다 지켜라. 어. 그거 여러분의 키워드예요. 음, 내가 일단 의상을 갖다가 코치를 해 주는 거야. 어. 왜냐하면 너무 닭한 색깔은 내 혹시 그 사람,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의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비친 나의 카드를 내비치는 경향이 되는 거고 밝은 색은 내가 실수를 할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갖다가 차분하면서도 그쵸 너무 다운되지 않는 계열의 옷들을 입음으로써 내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음... 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의상은 너무 튀지도, 그쵸, 너무 가라앉지도 않는 것을 해라. 신발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을 해라. 왜냐면 내가 발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쵸,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 내 몸이 아프, 내 몸이 힘들면 그 사람을 바로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낮아도, 너무 편안하게, 편안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발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거, 가방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 항상 중, 중립에, 어, 코드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조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고서 누군가를 갖다 뭔가를 결정으로 해도 늦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네, 어,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성들이 볼때음 나의 이런 점에 어, 뭐죠 제목이? 마음을 뺏긴다 고아 <웃음> 종이를 여기 앞에다 놔야겠어 아 외우질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면 좋죠 아, 아 옛날엔 제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아 나이를들수록 어, 방금 내가 비타민을 먹어놓고서 비타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아무튼 이성들이 볼때 나의 이런 점에 마음을 뺏긴대요 음. 마음을 뺏긴다 오 어디 봅시다 어떤 점에 마음을 뺏길까요 음. 이게 뭐지 음.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 조금 그 내성적인가요? 내성적인가? 아, 내성적이면서도 조금 그런 거 있어 음사려가 깊다 그래야 되나? 어, 사려가 깊고 그 사람의 모든 하나의 행동에 어떤 이해를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 그 사람은 뭐 그런 그 과거가 있으니까 그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해준다 그 사람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너어제 아, 저거 뭐야? 오 어, 싸가지, 어죄송 없어. 어 쟤는 아웃이야 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갖다 생각을 하고 될수 있으면 이해를 해주는 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점이 여러분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음, 어지간하면 이해를 한다는 거지. 음, 무턱, 어, 그냥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실수도 그다 있어도, 어. 음, 어좀 조심성 있게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는 인생이 실수구나 막 이렇게 까는 사람 있잖아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 음, 그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던 그냥 음, 좀그 말에 바로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약간 그그 그 방송으로 보면 밀착 추적? 밀착 추적? 뭐 이런 거? 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봐준다는 거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뭐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렇지 애들의 행동에 있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잖아. 어 저기 막 애가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주변을 갔다가 여건을 보잖아요. 가정 환경이나 그걸 물어보잖아너 미래의 꿈은 뭐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어,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들여보려고 애쓴다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이 음 이성들이 볼 때는 어참 매력이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그 자꾸 여러분한테 그래서 자꾸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야. 어, 이거는 어때요? 저건 어때요? 어, 물어보게 만든다는 거지. 음, 그 이게 나이를 나이의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어,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막그 친구에 대해서 막 악의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 그래 싸우자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음그그 그 친구를 갖다가 될수 있으면은 이그 두고 보는 거죠 그 두고 본다니까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또 하나 이, 이런 식으로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의미로 두고 본다는 거예요 음 그게 매력이래 아참 이게 매력이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속이 썩었을 것 같아.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어, 일이 뭔가 벌어져도 그걸 당장 그 자리에서 탁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두고 봤다가 어, 나중에 이거 갖다가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조곤 조곤 조곤 조곤 얘기하는 그러한 어, 저게 있다라는 거지. 음. 그 저기 막 너무너무 좋게만 표현을 했죠 <웃음>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인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게 이런 성격이 장점일 때는 굉장히 눈부시게 변하는 거지 근데 지금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좋은 점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어, 단점도 있겠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단점이 알고 싶으세요? 그럴 것 같아. 나의 단점은 뭔가, 어, 그거, 어, 그거를 갖다 알고 싶은 것 같아. 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뭔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점조차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음, 뭘 그렇게 많이 올라가려고 들어 지금도 충분해 음, 지금도 넘쳐 넘쳐 음, 넘, 넘, 넘, 넘치고 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편안하게 보듬어주고, 충분히 보듬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더 높게, 더한 단계, 뭐, 한, 한 레벨 업그레이드. 그래. 무슨, 무슨 만렙 찍을 일 있어요? 이 만렙 찍을 동안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데, 어, 내 행복, 내 행복이라는 것도 있잖아. 여러분들 마음 지금, 어, 산란하잖아. 어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산란하고 힘들면서 뭘 그렇게 남이 마음까지 이 정도, 이 정도 헤아려줬으면 난 됐다라고 보는데 뭘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인데 응, 뭘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근데 여러분들은 마니아층인 것 같아. 어, 1번 카드는 그냥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랩, 그, 사람들이 좋아, 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게 되면 굉장히, 어,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런 점들이,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렇게 집착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하 지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한 향해서 나를 갖다 레벨업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뭘더 이상 어떻게 레벨업을 시켜 아주 훌륭하고만 음. 이거 레벨업 시키다가 남자 언제 만날 건데 음. 연애도 해보고 살아야죠 레벨업 그만 시켜도 돼요 음. 음. 어디 봅시다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왜그 사람 왜 싫어요? 다가오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음. 근데 가, 다가오는 사람들이 개성들이 좀 넘쳐나네 음. 개성들이 넘쳐나네 과거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전 연인도 다가오려고 하고 음. 전 연인도 다가오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어, 준비는 안된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러분도 지금 그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보다는 과거의 연인한테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지만 과거의 연인은 여러분한테 상처를 갖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음, 금전적인 손실도 이, 여기는 받았을 것 같아요. 음, 과거의 연인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 꽤 있어요. 음, 뭐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갖다 놓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진짜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지 어, 어 선생님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물건이에요 저를 평가하게요 그거 좋은 건데 나를 평가한다는 거는 음. 그이 평가한다는 게 무슨 뭐 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그거가 거, 그런 때좀 유심히 관심을 둔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쵸. 어,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감정의 내가 너를 너에 대한 호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이런 모습들로 어, 을 인해서 내가 그 판단을 갖다가 미스가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 갖다가 대책 없이 좋아하는 애도 있잖아 어. 누나 누나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거 꽤 많아요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치 여러분들하고 진짜 어. 그, 제하고는, 나하고는, 어좀 특별한 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지만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하 너하고 나는 배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얘가 만약에 누군가를 갖다 선택한다면, 그건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네.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음. 예, 왜냐면 여러분이 그 외로, 외로운 마음은 있기는 해. 외로운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음. 누군가가 나한테 다, 다가오려고 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난다라는 거야. 음.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뭐냐 하면, 그 과거에 있는,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치. 어, 주종 관계에 비슷했다, 그래야 되나? 어. 그, 그, 그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건데. 그, 솔직히,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 건 맞아요. 어. 그렇지만, 뭔가, 그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늘이 땅을 보담어 주잖아.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 바닷속에 계속 가라앉은 거 같아 한번 바다를 뒤집어 줌으로 해서 바닷속에 그 생태계를 갖다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천재지변이라는 게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이제 자, 자연이 파괴됨으로써 인간들이 아, 자연재료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지 만약에 인간들이 그 자연을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은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듬어주고 너무 뜨거우면 비를 내리고 음, 너무 축축하면 해를 내려 해를 갖다 저기해가지고 또 비를 갖다가 또다또 또 말려주고 땅을 갖다 보호해주는 게 하늘이지 군림하는 게 하,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하늘도 있는 거지. 땅, 아, 땅이 아땅 없는 하늘은 그게 무슨 하늘이야 우주지. 그렇잖아요. 어, 우주에서 뭐할 건데 얼어 죽지.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 의미를 갖다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지. 음~ 여자는 여 그니까 땅은 하늘에 하늘에 순응하고 하늘은 땅을 보듬어 주고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뭐~ 높고 낮은 계급으로 너는 그러니까 갑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어~ 그런 사람이 때문에 그렇죠. 어, 가슴 말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 남자는 말이야 무슨 언제쯤 얘기를 갖다가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 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 지금은 막막 막 선뜻 아이고 감사합니다. 때마침 잘 오셨네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아직 상처가 많이 남았어. 과거가 꼭 과거로 여기서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어, 일부는 음. 옛 연인한테 연락이 왔어. 어, 옛그니까 어, 오늘 어막 어, 어, 그냥 그래 다시 만나자. 어 그러니까 헤어질 때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너무 너무 막장으로 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만나자 해서 만난 사람도 있거니와 아니면 조금 막장 어, 내가 얘한테 조금 상처를 주긴 줬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간보기 뭐하니 이 정도 간보기로 왔고 그리고 진짜 막장이 있잖아요 어, 진짜 막장은 어, 마음은 있으나 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3대 3대 3이에요 음, 온 사람이 이, 이 벌써 왔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함을 갖다 깨달았거든 여러분이 착하잖아요 음, 여러분 착해요 어, 이 뒤끝도 없어 음, 뒤끝이 별로 없어 막 꽁하고 이런 게 없어 어,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어,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는데 여자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감정 기복은 있지 않나 싶네 음. 이 정도의 감정기복을 기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30대 40대 너무너무 외롭잖아 어. 그 외로움을 감정기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누구나 다 외로워 나도 외로워 말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어. 외롭기 때문에 그치 나, 어, 반쪽을 찾으러 다닌다 근데 그놈의 반쪽이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어. 아우 반쪽 맞춰보다 인생 다 가게 생겼어. 아무튼요, 음. 자, 누구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음. 느낌에 어, 전남친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지. 어. 6대4, 6대4, 전남친일 확률이 높아요. 음. 어, 왜냐하면, 그, 진짜 과거에, 진짜 넌덜머리가 나서 너이 새끼 두 번째, 내가 다니는 길로 다니지도, 막, 너 뒤통수만 보면 엮여. 이런 사람들은 안 되지. 그렇게 해어진 케이스도, 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미련이 서로, 쌍방이 많이 남았어. 음, 쌍방이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에다가 담고 있어, 담고서 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이 남녀가 헤어질 때는 남녀가 헤어질 때는 여기선 맞아요. 외도 외도가 맞아 음, 바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7, 8은 바람이 맞아요. 성격 차이 그런 거 아니야. 음, 남자가 실수한 거 맞아요 7, 8할은 그래서 이게 헤어진 거예요 어, 헤어진 건데 그래도 정이 깊다 정이 깊은 커플들이 눈에 보여 몇몇이 어, 정이 깊었던 커플들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회를할수 어, 있는 운인 것 같아 음,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떠나서 보니까 어, 잘될것 같은,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어, 그, 여러분들을 놓고 간 그, 거기하고 잘 되지 않았어. 그럴 수밖에 없어. 어, 그,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옛일를 예, 추억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는 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 사람은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죠 왜냐면 이게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어속 약간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적 시간적인 손해를 갖다가 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음. 뭐 연애 비용도 연애 연애 비용을 썼다 그래도 바가지를 썼을 그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남자한테 무조건 뺏겨 먹으려고 드는 음, 그런 케이스 수도 있고 음, 하여간 뭔가 금전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많은 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연애는 길지가 않았어 왜냐면 딱 어, 연애를 하다 보니까 된장이라는 게딱 답이 나왔거든. 그러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갖다가 떠나고 나서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층, 어,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어, 저기막 장난기 하나 없이 오로지 궁서체로 여러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끝에 내가 얘, 얘한테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이이번 카드는 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음, 반반인 것 같아요 음, 반반 음,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 음, 될것 같으면 여기도 빨리 돼요 어, 빨리 되고 그렇지만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 왜안 받아주냐 내적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경중의 차이가 있고, 예,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가 아주 또렷하게 가슴에 이렇게 딱 아로 새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아로 새겨 있는 사람이 있고, 너, 어, 너로 인해서 내가, 어, 거의 뭐, 우울증, 음, 우울증, 저기, 뭐야. 안에 푹 빠졌다 들어온 진짜로 우울증에 푹 빠졌다 들어온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라는 거지. 음, 어이 늘 말하잖아. 어. 왜냐면 두 가지로 봐주는 거예요. 오호. 음, 오호 이럴 수가 있나?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음. 아, 남자도, 그,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어, 진지하게, 내가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어, 어, 어, 얼마만큼인지 이 상대방도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새로, 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 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과거의 연이, 연인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줄 시기가 와요. 음, 이 사람의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어, 과거에 네가 어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어떠한 프로포즈가 온다라는 거지 프로포즈가 꼭 결혼해주세요 이게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어, 자기 마음을 전하면서 너는 어떠니 물어보는 것도 프로포즈예요 음, 그런 프로포즈가 올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두고서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남자를 갖다가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음. 지금 내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치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하다 감정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어. 내가 그치 어. 이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은 과거 옛사람일 것 같아요 어. 그, 과거에 지금, 만약에 재해를 갖다가 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어, 네. 내가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 그, 그,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란 가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어, 너의 말을 갖다 100% 신뢰하기에는, 그치. 너의 과거의 행적들이 너무, 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클리어하다 이거죠. 네가 정말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어 그거는 네 문제고. 네가 나하고 있었을 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그걸 갖다가 어 붙여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네가 나를 떠나서 무슨 일을 당했건 어떻게 됐던 그것이 나 어, 그것이 나를 갖다가 그치 에, 다시 재고하는 그러한 요인이 됐든 안 됐든 그건 네 문제고. 어 그건 네 문제고.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네 문제고, 너와 나의 문제는 그네 그 문제를 갖다 여기다가 같이 섞어갖고 반죽할 생각하지 말아라. 음. 네 문제는 어, 별개의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간을 갖다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제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그냥, 그, 내가, 내가, 스무 살, 스물다섯 살이면 네 말을 믿고서 가겠어, 이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내가 네 말을 믿기에는, 그치, 나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어, 내가 입대껏, 어, 그, 해본 결과, 남자들은, 어, 말이 빨라드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어. 이게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단점이 된 거예요 어. 어.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은 지금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남자들을 너무 잘봐좀 어. 속아 넘어가 또 주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된게 아닌가 싶어. 음. 외롭잖아. 음. 외롭잖아. 뭐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냥 그냥 뭐 상처받는 게 두렵다면 그그 그 내가 이얘기를 어떤 그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더라도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헤어질 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헤어지고, 아, 그 과거에 걔랑 나랑 사귀었던 애. 딱이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왜 이렇게 흑화가 되기까지는 과거에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 정주, 정주고 마음 주니까, 그치,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 이건 남자예요. 어, 남자도 정주고 마음 주고 뒤통수 맞는 경우 많아. 어. 그니까, 정주고 마음 줬는데 뒤통수를 그거 갖다 몇번 맞다 보니까 자기도, 아, 어, 우리 나이에는 정 주고 마음 주면 안 되겠구나. 어. 그, 공존의 이유라는 시, 여러분 알죠? 음, 너무 깊게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헤어짐이 잦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 뭐지? 그, 무슨 웃음과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만한, 어, 그만한 것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꼭 여기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외롭잖아. 음, 사랑받고 싶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져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음, 좀 마음을 가볍게 가져봐요. 음. 내가 왜그 아는 친구 얘기를 갖다 했냐 하면 어쩌면 음, 그 라이프도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이프는 아닌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으면 그렇게 흑화가 됐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다는 거야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정을 주니까 그치 어, 통수로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라 거지 그리고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고 마흔이 넘어가고 이러면요 은 점점 진실한 사랑을 논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물론 그때도 진실한 사랑을 얻을 수 있기는 해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외롭기 때문이야 음 외로운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와도 어 그냥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본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 좀마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조금 음 너무 깊은 마음을 주지 말아 왜냐 면 여러분도 누구한테 빠지면 깊게 빠지거든 그니까 깊게 빠지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고민한다는 거지 왜냐면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 어, 그게 매력이자, 어, 그게 매력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어, 조금은, 어, 내려놔, 내려놔도 될성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좀 넘친다. 어,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줘도 아쉽단 말안 해요. 내가 앞, 지금 내가 너무 아프잖아. 음,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너무 아픈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 대충 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요 아픈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도 된다. 어, 조금 숨을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음 도움이 되셨나요? 어, 아무튼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거예요. 어, 남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준다,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치, 막 이렇게 지적을 지적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때는 그치 부드럽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그게 매력이라라는 거예요. 음, 도움이 되셨나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내가 종이를 갖다 너무 멀리 뒀어. 이성들이 볼때 음, 나의 이런 점에 마음을 뺏긴다. 오, 마음을 뺏긴다요 어떤 점에 마음을 뺏길까요? 오 추진력 대단한데요. 음. 오 게다가 공정함까지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음.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제, 끝난 일에, 어, 끝난 일에, 막, 매달리고, 막, 알동바동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의 매력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음. 여러분들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남한테 뭐, 이렇게 바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음. 뭐, 나에게, 뭐, 뭐, 좀해줬으면 이런 타입이 아니고, 좀, 베푸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응. 어. 베푸는 속에서, 그치. 베품 속에서, 음, 즐거워. 아우, 이 사람한테, 막 밥을 해줘.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오, 되게 맛있어. 오! <웃음> 먹는 입도 이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베풀어주고, 즐겁고, 응.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가꿔주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 어우, 너무 멋있다. 응. 어. 이런 게 여러분의 매력인 거야. 어.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무, 그래. 아, 시간이 없어. 어, 시간이 없는데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언제라 그랬지? 어, 그날? 잠깐만. 어, 다섯 시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일곱 시쯤은 어때? 그때는 내가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일곱 시 콜? 이런 식으로. 그막 어 어떡하든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들어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시원시원해. 꽁 하는 게 없어. 응. 그리고 남들의 아픔을 갖다가 마, 어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그래야 되나. 아니 무슨 저 다른 것들이다 있어 그냥. 어, 어. 뭘 꺼내서 줄넘기를 해 버릴까 보다만 <웃음> 아, 그런 그런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를 해 줘도 음. 거기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어, 여러분들은 베풀어 주는 것에 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내가 꼭뭐 그걸 해 주면서 난 제한테 내가 이걸 해을지가꼭 받아야 돼. 어, 매달 며칠에 뭘해 줬고 뭐라. 어, 뭐 야. 내가 해준게 얼마데너 꼴랑 이걸 갖고 와 이러지 않는다 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갔어 여러 명이서 갔는데 어. 아 저기 뭐뭐뭐 갖고 본인이 다 계산하고 나오는 그런 맛이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애들은 생색 내잖아야그 커피 되게 비싸다 뭐 이런 식렇게 생색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매력인데 그게 매력이자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 응. 왜 단점이 될수 있냐라면은 여러분의 그런 면을 보고서 다, 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지. 어 근데 왜요? 어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이라는 거야. 어, 여러분의 그 어, 저기 막그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 사랑받고 싶잖아. 어, 여러분은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느끼지만 이이 이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람으로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런 베풀어 주는 것에 어, 마음을 더 써가지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치 모이 어, 어, 모이는 게그 그런 거는 좀안 좋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일단 있으면 그치. 음. 일단 있으면은 많이 사주니까 그게 좋아서 옆에 붙어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얼마 전서부터 지켜막 오래진 않았어 오래진 않았지만 그렇다가 짧은 기간은 아니야 어느, 언제부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한 어, 표현을 못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음. 그 사람은 어 정말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그냥 그 남들까 그러니까 뭐어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줘서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의 진짜 이런 성품을 좋아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음 <웃음> 그리고 여러분 인기 많네. 한두명 아니네. 음 인기는 많아.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딱히 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건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가면 그냥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 막, 이렇게 막, 막 어쩔까 저쩔까 하지 않아 어, 행동파라 그래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어, 직진 어,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고 뭐고 이러지 않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도 저기 막 저게 있네. 아, 지금 헤어진지 얼마 안돼 헤어진지 얼마 안됐어요. 어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도 그 노이즈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뭔가에 어, 막. 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성격이잖아요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뭐, 뭐, 막 고민하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조금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어, 좀 머리가 아프다 음, 머리가 아프다 해서 아, 그래서 남자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어, 다가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헤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헤어진 지 얼마 안된 느낌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응,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어 있어도, 다가오려, 어, 하지 않는, 다가오지 못하는 거지. 다가오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딱히,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멋진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지 않는 것 같아. 응, 어, 옛날 같았으면은, 어,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간 대로 딱 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에 딱 가더라도 그치 한발 뒤로 물러서는 이 예,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직 그 여러분에 대한 그 루머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헛소문 같은 거? 어. 헛소문 중상 모량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게 아직 음, 팽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냐면 그 저거거든 음, 아직 그 과거의 연인하고 끝났긴 끝났는데 문제는 끝났긴 끝났는데도 안볼 수가 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어. 음, 안 보고 싶은데 안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음, 자꾸 어떤 경로로든 보게 돼, 보게 되기 때문에 아 신경이 자꾸 쓰인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서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헤어진 사람을 자꾸 보면 껄끄럽지 어, 껄끄럽단 말이지 어,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게 참안 볼래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 뭔가 어, 캔슬할 수 없, 없다 어, 그런 느낌이 들어 하, 학교 직장 그치 직장 아니면 서클, 무슨, 무슨, 무슨 회,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는 회들 있잖아요. 무슨 모임에 뭐, 여러분들이 뭐 총무를 맡고 있거나, 뭘 맡고 있거나, 하여간, 뭔가를 갖다가 맡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빠질 수가 없잖아. 근데 과거에 그 연인들이, 그, 어떤 게, 든하게 연결이 있는 거야. 아,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서. 그니까, 이거 갖다가 꼭 회사라고 놓기는 뭐하다는 거지. 그니까,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저기, 활동적인 데보다는 영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사무직이나 어떤 고정직인 것 같아. 어,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뭔가를 갖다 마무리할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뭐결 절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거나 자꾸 마, 안 마주치고 싶은데 마지막에서는 꼭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내가 어떤 회에 있어도 내가 총무거나 그 사람의 총무거나 하, 아니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 재정이 지금 우리 뭐 해비를 얼마나 걷었는데 어, 여러분들 뭘 하나 맡고 있고 이 사람들 뭐 하나 맡고 있으니까 안될 어.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지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 그렇게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인기 인기가 지금 있든 없든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 일단은 그게 남녀가 헤어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차라리 동네가 다르면 속이 편할 텐데 동네가 같은 뭐가 같은 하여간. 뭔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 마지막 부분에서 얘를 마주쳐야 된다는 거지 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이 신경에 거슬리니까 주변에서 나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다라고 하, 얘기하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내전 연인과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깝깝하다 이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성격도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소물을 신경 써야 되잖아. 내가 오늘 예랑 사기 이, 이 그룹 안에서 이 무리 안에서 예랑 사인데 예랑 사기면 내는 뭐가 되겠어? 응.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도 아닌데 그래도 어 그래도 지금 이제 나이가 나이고 나도 진짜 그, 그 저기 막 이미지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난다라는 거지. 짜증 난다라는 거야. 아이를 어쩌면 좋아 이게 제일 힘든 건데 음. 차라리 무슨 서클이나 뭐 동호회나 무슨 그런 레크레이션이면 은 차라리 그거 이제 딱남한테 넘기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음, 끝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 요리조리 요리조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꼭 누구라고 지정하진 않겠지만 쌍방이다 <웃음> 껄끄럽잖아? 응, 어, 껄끄럽고, 응.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그러니까 고민은 되는 상태다라는 거지. 그냥 무시하고, 어, 소문이나 이런 거 무시할까? 아, 생각이 많다. 응. 어. 어, 사람이 연애는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까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마, 내가 잖아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 마음에 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눈치는 좀챈것 같아요. 눈치는 좀챈것 같은데, 아, 얘 마음을 받아주기가 지금 애매하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터지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격에. 음, 성격에 지금 안 맞는, 음, 지금 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깝깝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깝깝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연애는 참, 그래. 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음.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만약에 저기 있으면, 제 누구의 여자, 이 수식어가 따라다녀. 어, 누구의 여자라는 게 수식어가 따라다녀가지고, 그거 골치 아파. 골치 아파요, 진짜로. 음. 연애 못 해,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 저기, 저기, 막, 그러니까 비밀 연애를 하는 거지 어, 비밀 연애 하는 이유가 뭔데 혹시라도 어,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 만약에 안 되면 어, 만약에 안 되면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는 약간 데미지가 오거든요 뭐 한국은 뭐 워낙 그치 네. 어, 워낙 그 사회가 넓으니까 뭐 데미지가 와도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음, 아무튼 그래도 이게 조금 깝깝한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시가 오기, 오는 거는 오는 거고 좀 어, 여러분들도 신경이 좀 많이 쓰 많이 쓰요. 좀 비중 있게 비중 있게 쓰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덥석뭐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일단 얘기는 하는 것 같아. 어, 일단 얘기는 하는 것 같아. 대화는 나눠볼 수 있지 않나? 음, 그런 것 같아. 요 일단은 대화는 나눠보는 것 같아요. 음, 대화를 나눠주면 결과는 그닥 좋지 않네. 음, 대화는 나눠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실을 갖다 조금,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조금 방향을 갖다 전환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냐 아 인기는 인기고 뭐는 뭐지만 어. 그래도 좀이 상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한번 청소는 해야 되지 않나 음 청소는 한번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해도 그게 딱히 답은 없어 어왜냐면 그러고 이, 지금, 이, 이 얘기를 갖다 한거 보니까, 전 남친하고 얘기를 한거 같은데, 음. 어, 전 남친하고 얘기를 한거 같은데, 이전 남친하고 얘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하고는 계속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아, 여러분 지금 깝깝하겠다. 맞아. 이전 남친인 거 같아. 나왔잖아. 어, 전남친하고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어, 다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지. 어, 어떻게 못 한다는 거야. 한동안 이깝깝한 상황을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음.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렇다고 뭐 하던 걸갖뭐 하던 걸 같다. 이 보니까 이거는 음 직장일 경우 직장인 경우가 조금 농후한 것 같아. 어 직장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그렇다고 직장을 간둘 수도 없잖아.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여기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음 어떤 동호회나 어떤 그런 무슨 요즘 해들 많잖아. 뭐 산악회니 뭐뭐뭐 뭐 테니스회네 이런 거 많잖아. 거기서 거기서 또 총무 뭐 있고 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한번 보는 거지. 음.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거 이거 두개 놓고 봤을 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봤을 적에 이거는 음 직장인애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직장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아프다 그래야 되나? 음. 그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워워워워 진정시키고 싶은데 워워워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또 해피려면 얘를 또 아는 사람이야 또 이상하게 되잖아 꼭뭐 환승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지금 민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딱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 딱히 마음에 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하는 거 보면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하는 걸로 봤을 적에 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게 어. 까딱하다가 난 이상한 여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전 남친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딱히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얘라도 빨리 어디 가줬으면 어 어디 간다 그러니까 빨리 뭐 여자라도 빨리 하나 생기면 내가 그래도 움직이기가 편하고 내가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어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 뿐인데, 어, 헤어진 것 뿐인데, 가, 그 새, 갑자기 내가 새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음, 싶어요. 왜냐면, 하 이, 여러분이, 그, 남친하고 헤어져 왜 얘기가 안 됐냐 하면 은 남친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좋은 관계로 있었어요. 음 어떠한 마음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이 사람이 아마 그거 갖다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고서 이게 헤어졌다 라는 거지. 어, 오해하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남친하고 사이가 안 좋을 그 당시에 남친하고 있 그 당시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남녀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헤어짐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남친하고 헤어지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키웠단 말이에요. 어, 키워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조금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나는 가, 마치 환승연애를 한 꼴이 되는 거고, 나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남친한테 얘기를 해도 그전 남친은 뭐지? 그치? 어, 피드백이 좋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게 원인, 그, 그, 니가 이 남친을 헤어진 게이 원인이, 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이 사람은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게 그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 남친하고의 얘기도 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한테 가지도 못해. 왜? 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어, 환승연할가 되니까 얘, 얘하고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남친이 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뭐죠? 아,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거죠. 응. 음. 어떻 하다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갔죠?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이 친구하고는 사이가 괜찮았어요. 사이가 괜찮았지만 연인관계로 발전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음. 연인관계로 발전을 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전남친 때문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전남친이고 얘 지금 친한 사람어 그 친한 사람, 이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같은 어,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 내가 환승의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금 머리통이 깨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로 전 남친하고도 어,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자꾸 엮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음, 전 남친하고도 지금 계속 엮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남친이 이걸 갖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지. 얘가 왜해결 해주겠어요? 음. 전 남친이 그러게, 그 그러, 그런 것 같아. 음. 저기 봐, 뭐, 미쳤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왜냐면, 내가 너, 너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지금 삐그덕삐그덕삐그덕 했을 적에, 응, 어, 삐그덕삐그덕 했을 적에, 그 싸움 중에 원인 하나가 바로 너였다라는 거죠. 얘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쪼잔해 보이니까. 어, 쪼잔해 보이니까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 어느 정도의 그 도화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도화선은 될수 있었다는 거죠. 어, 도화선 될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빨리 이 사람이 여자가 생겨야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같은 그룹 안에서 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나니까. 그래 계속 안 돼. 음. 계속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다가도 얘가 마음을 확 바꾸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다가도 얘가 마음을 확 바뀌고 이러, 이러는 통에 어, 한마디로 이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엿먹이는 상황이 된 거야. 이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지면은요 어, 원수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왜냐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어, 남친은 그렇게. 해, 음. 그렇게 깊게 사랑한 사이는 아니었지 않나 싶어. 어, 깊게 사랑한 사이는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음. 그냥 여러분 성격 자체가 분명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그 그 다른 사람들처럼 민기적, 민기적, 막 그거 어장관리라 그러죠. 그런 걸안해 성격상.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전남친하고 사귀게 됐는데 여러분의 성격이 좋은 점은 그거예요. 쿨하고 뒤끝이 없는 게 좋지만. 이 쿨하고 뒤끝이 없는 것 때문에 전 남친하고는 약간의, 그치, 마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 남친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뒤끝이 없고 그런 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삐그덕삐그덕 거렸는데, 이렇게 했잖아. 얘가 뒤끝이 없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친구하고의 사이를 갖다가 방해를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가기만 해봐. 어, 너 환승이라고 소문낼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심한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오해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될까봐 이미 오해를 산 사람도 있고 왜 이미 오해를 산 사람이 있다라고 보냐면 이거 나인소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음. 이게 안 좋은 루머거든. 이미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치 여기 보면 은 숨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음, 그렇게 하고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갖다가 받고 싶지 않아서 어, 그런 거예요 암튼 그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거예요 어, 시원시원하고 어, 꽁하지 않는 거 근데 지, 지금 현재 이 카드로 봤을 적에 여러분의 성격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은 알겠어요 근데 해결은 될 거예요 어떤 경로든 음. 얘가 뭐 여러분들 그 앞길 막기 위해서 계속 여자를 안 사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봐요. 어. 근데 나, 남자가 속이 이 정도면 쉽게 음. 어디까지 했죠? <웃음> 보일러 소리 때문에. 어, 이 지금 카드로 봤을 적에 이 지금 전 남친의 성격이 그다 어, 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의 관계가, 음, 그, 누가 와, 에, 저기, 마,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해방을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이런, 이 사람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음, 이 성격이 이런데 도 쉽게 여자를 사귈 수 있겠어요? 음, 남자가 성격이 이렇게 모가 났는데? 아니, 그렇잖아. 내가,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해야 할거과는 상관없이, 어. 그래도 나,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잘 되면 좋지 않나? 음.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면 어. 그지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응, 뭐다, 잘 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사귀었다라고 어깨도 으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라줘야지 되는 거지. 사람이 못 되길 바라는 이런 성격으로. 이게 쉽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암튼, 이 사람은, 음, 음. 어, 여러분들의 소원을 조금 들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 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어,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우선책이 아닐까 싶어. 만약에 관계를 원만하게 해지 하지 않으면 계속, 어, 여러분들한테, 어, 방해를 놓을 것 방해를 놓듯이, 어, 방해를 놓지 않을까 싶어요. 암튼,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 지금. 어, 왜냐면 내, 어, 뚜껑 열리지. 가는 길마다 쫓아다니면서 찬물을 깬고 앉아있으니까. 암튼 음,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들이 볼때 나의 이런 점에 마음을 뺏긴대요 마음을 뺏긴다 오 리듬을 쳐줘요 오늘의 노래는 김한선의 리듬을 쳐줘요 입니다 어, 아제 나이 나온다고요 어, 뭐, 이제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 <웃음> 나 요즘 노래 아는 건 많아요 응? 나, no, 노래방 가면 AOA 노래 불러. 블랙핑크하고, 왜 이래? <웃음> 아, 요즘 노래도 재밌더라고. 어, 블랙핑크 노래, 노래 좋더라고. 음. 자, 어디 봅시다. 어, 이성들의 보이는 여러분들의 매력. 어이, 뭐, 여러분들 성격 좋은데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발, 그러면서도 밝아. 어여러분들의상황이 어떻든 간에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그막 너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문제야 너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기저기 몸이 쑤셔 어, 그래도 그런 거 있어 아막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지겨워 지겨워 내가 언제 일을 안 하고 살아 아유 맨날 이러면서 징얼징얼대면서 같은 일을 해도 징징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 어, 힘이 들고, 아이고, 고해도, 아유, 저녁에 가서 파스 붙이고, 라면 끓여먹고, 어, 저녁에, 요즘에 뭐지? 아, 천원짜리면 살봐야겠다! 하면서, 어, 그렇게 너무 밝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지. 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그치, 그거 갖다가 밝게 밝게 얘기하, 니까 사람들한테, 그치, 웃음, 어, 그, 그니까 해피바이러스 전도사? 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음,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야. 음. 꿈보다 해몽인가요? 선생님, 저안 그럴 때 많아요. 아유,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떻게 맨날 24시간, 어, 뭐, 저기, 뭐야, 바보야? 맨날 헤헤헤헤헤, 고리고 헤헤, 헤헤, 살게? 그건 아니지. 나도 슬플 때 있고, 나도 근심 걱정 될때 있고, 그러면, 그, 그, 그때 나도 찌그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찌그렸다가도, 에이! 후를 털고 일어서는 그런 맛이 있다라는 거지 그냥 주저앉아 갖고 그냥 몇날 며칠 을 갔다가 신세한탄을 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한테 아픔이 있을지 언정 여러분 아픔이 있거든요 음, 아픔도 있고 어,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일안 한, 일을 안일안 하면 누가 먹여 살려줄 사람이 없어 나를 대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박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추진력도 있어요 뭔가를 딱계획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탁탁탁탁탁 해치는어 그럼 어 시원시원함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허드데이 있는 그러 있잖아요 아 저기만 뭐, 언니 이것쯤 어, 언니 저것쯤 하고 일이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서 아이고 허리 허리를 좀 펴야겠다 싶은데. 어 남들 같으면 야 니꺼는 네 니가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나 요것만 할게 요것까지만 나 힘들다 아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박다라는 거지 음. 너무너무 박다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고, 이성들이 볼 때, 그런 점들의, 어, 매력을 느낀대요. 음,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안,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데, 어, 매력을 느끼면, 어,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어디, 매력에 빠진 사람들 대령이요. 어디 한번 대령을 해봅시다. 내가 이 4번 카드 읽을 때는, 어, 좀 경쾌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성격이 경쾌한 것 같아. 네, 남자들 대령할게요. 음. 뭐약속있어요뭐 어디 가기로 했나? 음. 뭐 딱히 가는 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밥 먹읍시다. 그럼 오케이. 근데 언제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시간 약속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 음. 그렇지만 음, 긍정적으로 고려는 한다. 여러분들한테 좀 어디 가자 그런 사람, 밥 먹자, 어, 놀자, 어, 만나자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마, 있다고 해도 딱히 뭔가를 갖다 짬을 낼 수가 없어요. 음, 바빠 일하느라고. 어머 그, 그그그옛그 그그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새로 뭔가 어 새로 뭔가 물갈이가 된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 백화점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뭐뭐뭐 물갈이 아니면은 그 마켓이라 그러면은 그쵸 그또 그 상품들 그~ 그~ 연말 상품들 같은 거 물갈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 그런 것 때문에 새로 일들이 자꾸 들어와서 뭔가 갈리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지 꼭 내가 지금 사, 그, 그~ 그~ 그~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암튼 뭔가 구에서 뉴로 그~ 바뀌어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뭐~ 도통 연애할 짬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음 뭔가 새로 자고 시작이 됐어 그 새로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지 일이 손에 안익으니까 힘이 좀 붙여요 음 힘에 붙이다 왜냐면 내가 늘 했던 일이라면은 이게 좀더 빨리 끝날 텐데 이게 했던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저녁에 늦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못 내는 것도 있고 음 그런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어 여러분이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도 헤어진지 얼마 안 됐네 헤어진지 안 돼가지고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런 것일 수 있어 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더 몸을 혹사시킬 수도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어, 몸을 마, 시간을 내려고 들면 내, 어, 아예 없, 방법이 없지는 않아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거를 시간을 낼만한 마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 시간을 낼만한 마음이 음. 아, 이거 좀 냄새가 나 주변에 그 여러분 좋아 어저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그 여러분 일이라면 발벗고 달려오는 사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음, 발벗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다 어,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그 사람도 요즘에. 어, 그 사람도 상황이 그 사람도 그딱 좋지는 않네. 근데 그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하기 뭐라고 남사친이라고도 보기도 조금 애매해. 어, 그러니까 썸, 썸, 어, 썸, 썸하고 어, 사, 어, 사랑, 썸사의 중간, 어, 싸썸 아, 썸, 썸, 썸, 썸사? 어, 뭐, 그런 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이, 이, 일단 이건 좀 정의라고 그래야 되나? 일하다가 보니까 좀 정의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아, 여러분은 생각은 없, 이 사람은 지금, 음, 상황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가가 볼까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음,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는 안된것 같아요. 음, 조금 그냥 일, 일하고 일몸 고된 거 이런 걸로서 조금 잊고 지내는 게 아닌가. 어, 고단함으로 나의 어, 아픈 마음을 갖다가 이렇 덮으려고 이런 어, 그를 바쁜 게 아닌가 싶어. 물론 실질적으로도 바빠요. 어, 실질적으로도 바쁘고 어, 좀 사람이 그좀 성숙한 정신 연령이 좀 성숙하다 그래야 되나? 나이와 상관없이 어, 나이가 어려도 좀 성숙한 사람이 있어 요 책임감이 있고 어, 몇 살이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 처한 환경을 갖다가. 어, 비, 저기 막, 비관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이 어,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 치, 어, 해결되지 않는 치, 어,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음, 뭐겠어 뭐겠냐고요 이게 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헛되게 만든, 음, 뭔가가 있었지. 어, 상대방이, 어, 맞아요. 어, 이거는 바람이지. 어, 바, 어. 저기, 막, 그, 그 노래 있잖아. 뭐, 너의 뭐에서 뭐, 꽃 한기가 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람 마음에서 꽃 한기가 분 거예요. 음, 꽃 한기가 불어서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갔는데, 문제는, 가려면은, 어, 가려면은 좀 멀리 가던가. 어, 어떻게 사람 코 앞에서 사람 허파 뒤비지게 하고 앉아 있냐고 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친하진 않아도 알려면 아는 사람. 음뭐 직장 같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 같은 직장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어 같은 어, 모임, 친목 음. 침목, 같은 친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볼래 안볼수 없는 사람하고 그쵸어그 저기 막 어울리다 보니까. 어, 어 저기 막 눈이 맞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너무 너무 많아서 누군가가 다가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이 너무 지쳤다라는 거지. 누군가를 내 안에 들여보낼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처가 받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뭐뭐당뭐 어제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막 이게 막 막몇 달씩 지나가지고 무뎌진 상처는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 상처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갖다가 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에. 여러분은 내가 봤을 적에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 그렇게 막 쪼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한다는 거는, 그치, 음, 그, 마음, 음, 막, 내,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내 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갖다 일로 커버시키는 것 같아요. 음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 일, 일 끝나고 맨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도 허다해 어, 그렇게 하고 아, 그래야지 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몸이 지치면 잠이 오겠지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 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거. 왜냐하면 표정 자체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자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 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이 사람이 그래 너무 사어그 사려가 깊다 그래야 되나? 어 음, 사려가 깊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 그냥 그 분위기 싸게 만들어지는 게 싫다라는 거지 어, 분위기 싸게 만드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밝게 밝, 아무리 힘들어도 밝게 밝게 나가지만 어, 실질적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되찾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고의 시간? 어, 인고의 시간을 갖다가 음...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참참 참 착하고 알고 보면 여리여리, 아,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여리여리해요 음 여리여리하고 근데 여러분 어,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그 길고 긴 음, 암흑같은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어 의지할 때, 그냥 의지할 때가 없거든 지금. 의지할 때가 없고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밝게 살라고 애쓰는 모습을 누군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 음,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소중한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려 노력하고 살아온 그 삶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음,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치. 내일의 태양은 내리 떨어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꾸역꾸역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지만, 음이순어 점차 나아진다. 어 여러분의 운은 점차 피는 운으로 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 맞아. 이제 힘든 일들은 거반 거반 다 끝나간다. 어 거반 거반 다 끝나가고 여러분들이 그치요. 새로운 일을 갖다가 어, 시,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새로운 도전, 음, 새로운 도전. 어, 아직까지는 그게 윤곽이 확 나오지는 않았고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는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운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끼고 있고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어, 주변을 좀 살펴봐요. 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 주변을 좀 살펴봐요. 어이 이게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 뭐라 그래? 어그그 그 모래시계에서 보면은 그그여그 그 그, 그 남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최민수 말고. 최민수 말고, 그 여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뒤에서, 그, 최실라를 갔다가, 오랫동안, 어, 그, 어, 아, 어. 키다리 아저씨, 어, 키다리 아저씨. 주변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은. 어, 모래시계 지금 모르지. <웃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아무튼 그거 걷어냅시다. 모래시계 빼고, 어, 키다리 아저씨. 나야 아저씨로 갑시다. 음, 어,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것 같은데, 4번 카드는? 그런 것 같아요. 어,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것 같아. 직장 동료일 확률이 커요. 어, 직장 동료 아니면 어, 어떤 모임. 음, 모임에 모임 있는 음. 음, 사람들이 확률이 크고 어, 맞아요. 오, 좋다. 아, 여기는 새로운 감정이 시작되네. 힘내요. 어, 힘내고 여기 카드가 굉장히 클리어해 갖고 덧붙을 이유는 없겠네. 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밝음을 유지한 결과가 어, 새로운 음, 감정의 시작인데 그 감정은 뭐다? 어, 여러분들을 키다리 아저씨처럼 돌봐주는 사람하고 어, 잘되고 이 잘되는 것을 넘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어, 마음을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막막하잖아. 어,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어, 막 여러,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어, 여러분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그 우산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카드는. 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지 않나 싶네. 4번 카드. 어.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